이 노래도 제가 경연에서 꼭한번 하고 싶었는데 아. 쟁겨놨던 노래인데 아. <웃음> 앞에서 보금자리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꽃도 필요 없어 당신만 있으렸데 TV조선 미스터트롯2 활어보이스 박지현은 토크콘서트에서 나상도가 결승전에서 불렀던 보금자리를 선보였는데요 그 곡을 선정한 사연을 밝혔습니다 박지현은 보금자리를 미스터 트로트 경연에서 꼭한번 부르고 싶어서 리스트에 적어 선곡 미팅에 들어가다 선곡이 먼저 끝난 나상도가 보금자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 포기했다고 전했습니다. 저는 상도 형님의 <목소리> 어, 돈도 필요없어 <목소리> <백도 필요없는 거. 목소리> 보금자리 결승곡이었던 보금자리. 보금자리. 더 저는... 필요 없었다. 네, 쟁겨놨던 노래인데. 아쟁겨놨던 네, 아, 노래. 이노래도 제가 경연에서 꼭 한번 하고 싶었는데 리스트를 써서 제가 성공 미팅에 가지고 들어가려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. 어. 어. 아, 나 어. 먼저 들어 제가 <웃음> 성공이 <성우기 웃음> 좀 빨리 끝났습니다. 아. 앞에서 보금자리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진짜. 이런 웃음> 그런 것도 있어. 먼저 태어리 들어가 태어리 계셨는데. <웃음> <웃음>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든든한 꿈에 안겨 잠들고 싶어라 백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당신만 있으면 돼 한눈 팔지 않고 사랑할래요 당신만 있으면 돼